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 3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3강도 지난 시간 이어서 제 3장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 중에서 제 1절의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1절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제1절은 사, 제 1절은 제43조에서 제46조까지 4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제46조 유류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보겠습니다. 제46조 유류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안 유류 저장 부선에 의한 유료의염 손해의 배상 책임이 있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 관로 열고 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 관로 닫고,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본다. 자, 이 종문은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해서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과 책임제한 절차에 대해서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입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그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유조저장부선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7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1항, 법 제5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류저장부선에 유료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 관로 열고 법인인 경우에는 무한 책임사항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관로 닫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류 저장 부선에 의한 유료 오염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유류 저장 부선에 의한 유료 오염 손해가 유료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유료 오염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려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법제 8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유료염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니다 어, 먼저 책임제한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 44조의 규정은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료염손해배상책임을 유류 지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선주책임자한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인데요. 법 제7조를 준용한 제1항에서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책임자한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어, 책임자한의 종류와 대상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의 종류는 유류저장부선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대상채권의 총액에 대하여 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최고한도로 제한하는 총체적 책임제한입니다. 이 대상채권으로는 유류저장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의염손해가 책임제한의 대상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또책임자한베이지 사유가 있습니다. 법제 7조 준용 단서에 의하면 다만 그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료오염손해가 유류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선조 책임자안 부정되는 주관적 사유를 책임자안 조각사유 또는 책임자안 배제사유라고 한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자를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시인이치기에 따라 성실하게 기업활동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책임의 발생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나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때에는 법의 형평의 원칙상 책임자안권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자 배제 사유를 넓게 인정하면 채권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제도 자체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당사자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그 구체적 사유를 정해야 합니다. 어, 여기서 유류 저장부선 선박 소유자 자신의 라는 뜻은 그 선박 소유자 외에 임차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 자신의 또는 임차인 자신의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신의 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의 자기 또는 부작위를 자신의 행위로 볼 것인가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영국법상으로는 부인신의 법리, 엘터의 이고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단순한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자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인데요.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등의 이사와 같은 기관의 행위는 당연히 자신의 자기 부작위가 되겠습니다. 또 해무감독의 행위도 자신의 자기 또는 부작위로 본다는 견해도 있지만 책임자와 배제사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 법의 규정 취지상으로 볼 때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육상조직의 이행보조자에 호 불과한 해무감독의 행위를 선박소유자 자신의 또는 임차인 자신의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요. 고의는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책임자 배제사유로서의 고의는 손해발생에 대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고의의 개념보다도 엄격하게 해석이됩니다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이라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중과실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운 게니, 인식있는 과실, 손해발생을 인식하고 한 행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믿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행한 모든 행위, 그 어느 것도 아닌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특히 기존의 요건에 의지해서 맞춰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해석 등 각양각색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고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고의 또는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뭐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게 되면 결국 우리 민사법의 개념상으로는 고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법 제7조 제1항에서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에 발생한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 대상 채권이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일어났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책임제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법상의 어, 선주 책임자한 제도와는 달리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유료오염손해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모두 책임자한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자한의 항변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이에 이 배이제를 추정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책임자한 절차 개시 신청의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법제 7조 제2항에서 유료오염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려는 유료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제8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유료염손의배상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책임자한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료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책임자한을 주장하려면 책임자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유료 저장 부산의 선박 소유자가 책임자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유료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 하고 이때 청구된 채권액의 총액이 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액의 합계액이 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서면으로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초과하면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따로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액의 합계가 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시점에 개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류저장 부산소유자의 책임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책임한도액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책임한도이은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한다 제1호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유류저장부선은 451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유류저장부선은 8,977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위에서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총 톤수 5,000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 3 1계산 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제2항, 법 제8조 제1항에서 계산 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고 계산 단위에 대한 하화 표시 금액의 산정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지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류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가 법제 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책임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책임 한도액을 규정한 것인데요. 상법 제 770조에서 선박 소유자의 총체적 책임 한도액은 여객의 인적 손해, 여객 이외의 인적 손해, 물적 손해를 각각 구분하여 책임자한 기금을 형성하도록 하고 책임 한도액도 선박을 총톤수에 따라 300톤 미만, 500톤 미만, 3,000톤 미만, 3만톤 30 미만 7만톤 미만 7만톤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제 8조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의 책임자한기금을 형성하도록 하고 책임한도액의 기준도 5천톤 이하의 유조선과 5천톤을 초과하는 유류저장부선의 2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단위는 상법 제770조 제1항 제1호와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 즉 음, SDR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한도액의 산정기준으로는 계산원칙이 어, 유리저장부선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금액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고단도로 정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70조에서 사고선박의 톤수의 증가에 따라 매 기준 톤당 책임한도액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가는 단계적 계산 방식인 비례 체감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이 법은 유류 저장 무선의 총 톤수, 톤수 5 0 0 0 톤을 기준으로 5 0 0 0톤 이하와 5 0 0 0톤 초과의 경우를 2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 8,977만 SDR의 범위 내에서 선박 동당 631SDR을 기준으로 책임 한도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계산 단위의 기준은 국제통화기금의 SDR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SDR에 대한 한화 표시 금액의 산정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 인출권 즉 SDR의 가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화폐의 교환율에 기초하여 결정하는데요. 책임한도에 대한 한화 표시 금액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상 공탁 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SDR에 대한 원화 표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책임한도액의 산정의 기준은 유료저장부선의 총톤수인데 선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가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 책임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료저장부선의 경우에는 어, 451만 SDR이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데요. 어, 책임한도액의 유료저장부선 선박소유자가 이 법에 의한 유료오염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권에 대한 최고 책임한도액입니다. 또 총톤수 5,000톤을 초과하는 유류 저장 부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0톤을 초과하는 유류 저장 부선에 대하여 는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인 451만 SDR의 총톤수 5,000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SDR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출한 어, 금액의 총액이 8,977만 sdr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어, 최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상법 770조에 의한 음, 이런 책임한도액과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8조 1항에 의한 이런 책임한도액을 비교해보면 이, 이 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음. 자, 또, 총톤수 5,000톤 선박과 총톤수 10만톤 선박으로 구분해서, 어, 상법 770조의 책임한도액과이 법에서의 책임한도을 비교하면 이 표와 같이 계산이 되어 나오고있습니다책임자의 어, 범위는 제 구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제 구조 준용 책임자의 범위는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자는 유류저장부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류 저장 부선에 관계되는 선박 소유자 및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첫째 사고주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 이 책임제한은 유류 저장 부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책임제한이 사고 유류 저장 부선을 단위로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 한도에게 대응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는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책임보험자 등의 책임자한 항변권은 어, 법구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유리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자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제한책권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죠.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어, 배상책임보험상의 직접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보험금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내용의 책임자한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규정이 없어도 선박 소유자 등 책임자 한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피보험자와 같이 책임자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는 제 3자는 채권이 제한되는 제 3자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고 이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한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그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자한 역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3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책임보험자를 피 보험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직접 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책임보험이 제3자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피해, 피해자인 제3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책임보험자도 피보험자의 책임자안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자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 해상편이 책임보험자를 책임자안을 원용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 제7 2 4조의 해석론으로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료염 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또 변제의 비율은 제10조에서 1 7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책임 제한을,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제한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법 제10조 준용은 제한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배분 비, 원칙을 정한 것인데요.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그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의 책임제한을 가지고 대항하게 되는 채권자 중 제한채권자는 책임제한기금의 분배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는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어, 책임제한기금은 제한채권의 변제만 충당하는 것이지만 제한채권자 간의 기금의 분배는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각계의 제한채권에 부수한 우선변제권, 우선특권 등의 담보권의 유무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실제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한채권이 유료임 손해의 제한채권이라고 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우선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분배의 기초가 되는 책임제한채권의 금액은 제한채권자가 받은 손해액이지 개별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자체가 아니라 책임제한 절차에서 확정된 제한채권입니다. 액 이 규정은 책임자한기금이배당이 있어서 실체법적 규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자한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2조 준용 책임자한 절차 개시 신청 제1항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은 유료 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자한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자한 절차 개시의 신청사건 관로열고 이하 책임자한 사건이라 한다. 관로닫고의 관할은 그 유류저장 부서의유료임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전속한다. 제3항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자한 사건으로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지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정속한다. 유료오염배상절차규칙 제1조 유료오염손해배상사건 등의 관할 법원에 대해서는 유료오염손해배상보호장법 제12조 및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규정에 따르면 어, 법 제32조 준용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유류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절차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는 점과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유료 오염 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책임 제한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이 법에 기한 책임지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유료오염소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게 되고요.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베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베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지한 사건으로서 법제 32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화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유료 오염 배상 절차 규칙 제1조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법상 선조 책임제한 사건은, 어, 이 다양한 관점에서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을 정하고 있는데요. 유료 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에서의 책임제한 사건은 유료 오염 손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동일한 사고에 의한 유료 오염 손해가 미치는 범위가 보통 지역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고로부터 유류오염 손해가 여러개의 지방법원이 관할 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어떠한 법원에 책임자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것인지는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한당해유류오염 손해에 대해서 영역 외에서 손해방지 조치가 집행된 경우에도 관할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유료염소의 발생지를 기초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책임제한 사건의 이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4조 3조 중령 책임제한 사건의 이송 법원은 뚜렷한 소원의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책권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같은 사고로 생긴 유료저장부서는 유료염손해 관한 책임자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직권이송 결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책임자한 사건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신청에 의해서 전속관화를 가지는 법원이 계속된 경우에 그 법원이 당해 사건을 그 법원에 계속시키고 있는 것에 의해서 피해자인 제한채권자 등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현전한 사건의 지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원의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결정해서 책임지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어, 이송 결정의 요건으로는 사건이 당의 법원에 계속됨으로써 현전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발생시키는 등의 경우에 한하게 되는데요. 그 손해 또는 지연의 발생이 상당한 정도로, 정도 이상으로 확실할 것, 또 이송에 의해서 그 손해 또는 지원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것. 예를 들면 유료염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서 대다수의 유료염 손해의 피해자인 제한채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같은 반면 소수의 유료염 손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가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책임 제한을 신청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건을 이송해야 할법원은 전속 관할권을 가진 다른 법원으로서 제한채권자의 보통 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어, 통상은 전속관할 법원과 일치하지만 피해 업구역이 다른 행정구역상에 있는 때에는 소해 방지 조치가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서 집행된 경우 등은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부터 발생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고로 생긴 유조선 유료오염 손해에 관한 책임자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라면 당의 사고의 결과 유료오염 손해 이외의 손해가 발생해 있고 당의 선박에 대해서 상법상 선조 책임자한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나지 않고 사고와 충돌에 기한 것이고 유류 저장 부승 내지 상대 선박의 유료오염 손해에 의한 채권도 포함한 전 채권에 대해서 책임자한을 신청하고 있는 법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된 법원에도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법원은 직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이송 결정은 신청일에 대한 고지시의 확정이 됩니다. 이송 결정의 확정에 의해서 사건은 최초로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요.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 재판에 구속되고 다른 사건을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4조 준용 공탁명령 제1항 법원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자한 절차 개시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않냐는 일정한 기간에 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사고 발생일 또는 그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 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령여야 한다. 제2항,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탁금액의 산정과 공탁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3항, 어,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공탁금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4항,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서에 관하여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아, 제5항, 법 제34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구할 수 있다. 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 먼저 공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 법원은 법제 32조 준용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절차 개시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에 따른 어, 책임 한도액에 대한 공탁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공탁 명령의 내용은 법제 8조의 유류 저장 무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과 이에 대한 사고 발생일 또는 그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상일부터 공탁 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어,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 어, 금, 법 제34조 준용 제1항에 상당하는 금전인데 한도액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SDR에 대한 원화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 법원은 공탁명령을 신청인에게 송달하게 되는데요. 이 공탁명령은 신청인에 대하여 중대한 효과를 수반하고 또 불복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명령을 발하기 전에 절차 비용, 절차의 비용연합을 명하고, 연합이 없는 때는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공탁기간은 14일을 넘지 않는 일정한 기간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59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이것을 신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탁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공탁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책임자한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공탁소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이 공탁은 금전의 공탁을 원칙으로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책임자한 기금은 뭐 최종적으로는 제한 채권자에게 배당되므로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을 인정하면 환가를 요하게 되어 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신청인이 많은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환가여 공탁하든가 이것을 담보하여 공탁 보증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법제 34조 준용 제3항은 공탁금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서로 대신 제출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탁보증서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이외에제3자에 의한 공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 공탁한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 공탁과 그 신고가 이 기간 경과 이후라도 각하 결정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정상 기간 경과 후인 것을 이유로 항상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실무에서는 기간 경과 후의 공탁도 각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즉시 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4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탁명령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불복신청을 인정한 것인데요. 제한채권자가 책임한도액이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탁명령에서 정하여진 금액이 너무 높은 것은 제한채권자의 항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책임한도액이 너무 높다고 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공탁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에 의하면 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절차의 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공탁명령에 대하여 신청인 2위의 자즉 제한 채권자 수익채무자는 불복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즉시 항고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48조가 준용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공탁명령에서 정해진 일정한 기간도 진행이 전지됩니다. 책임한도액게 산정을 잘못한 경우에는 항고심은 원심결정 중공탁이해야할금전의역을 가함에 가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공탁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에 의해 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38조 준형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에 의해 참가 제1항 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는 그 방제조치의 비용 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어, 제2항 법제 3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자한 절차의 참가에 관하여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어, 책임자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선박 소유자가 방제 조치를 집행한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방제 주체의 비용 등에 대하여 제한 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그 채권액을 가지고 책임자한 절차의 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선박소유자에게 유료염손해의 방제조치를 집행할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인데, 선박소유자의 방제조치 비용, 손해에 대해서 책임자한 기금의 참가를 인정해도 제한채권자의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유료염손해 배상조치 등 중에서 선박소유자가 그 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그 조치에 의해서 당해 선박소유자에게 생긴 손해, 즉 선박소유자의 손해방지 비용 등은 유료의음 손해에 포함되어도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에서는 결국 책임주체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되어서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박소유자 자신에 의한 유료의음 손해 방지 조치의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책임자한 기금과의 관계에서 이 선박소유자 등의 방지 조치 비용 등을 제한책권으로 보아서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를 인정한 것입니다. 어, 자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해양경찰청 등의 요구에 의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자발적인 방제 조치가 불충분하여 해양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금이 지도적 명령이나 요구에 의하여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선박 소유자가 집행한 관계 조치이기만 하면 굳이 관련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관의 명령이나 공무에 의한 경우에도 구별하지 않고 책임제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는 모든 재산채권을 갖고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할 절차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려고 하는 선박 소유자는 제한채권의 내용 등을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서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1. 책임제한 사건의 번호 2. 참가인이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관로 열고 국내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참가인의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관로 닫고 3.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를 기재하고 4.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제한채권으로 보게 될 사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각 증거서류 또는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어, 제한채권 신고서의 제출과 관련해서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정한 제한채권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출이 제출 방식, 제출 기간이 위반할 때는그 제출은 각하됩니다 다만 규책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 기간 경과 후에도 채권 조사 기일 종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각하된 경우에도 즉시 항구는 할수 있습니다. 다음 소송 절차의 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39조 준형 소송 절차의 중지, 제1항, 법제 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국제기금이 그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법제 23조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직권으로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법제 3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40, 어, 3, 3조에 따라 친구한 제한 채권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법 제39조 제1항의 경우 원고의 신청을 받아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 절차의 중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는 당연히 이미 계속되고 있는 제한채권에 대한 유료염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한편으로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고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 절차로 통상의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절차외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그 소송에서 제한채권이 되어 폐소할 것을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어, 책임제한 절차와 절차외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내의 확정과 절차외 소송의 결과가 모순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책임자한 절차 중의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되는 때에는 절차 외 소송을 책임자한 법원에 제기하고 책임자한 법원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절차 외 소송을 이송을 구하는 것으로서 다시 책임자한 법원에 계속 중인 절차 외 소송과 그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무슨 조축을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합니다. 법제 39조 준용 제1항은 다시 절차외 소송이 선행해서 합해서 판단해야 할 기회를 잃는 것이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절차외 소송의 중지를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란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 절차외 소송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절차외 소송의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원고의 신청을 가지고 절차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것은 절차 외의 소송의 수소법원에서 할수 있는데요.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의 수소법원도 역시 할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중지, 중단된 때에는 법원도 당사자도 소송 절차를 유효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예, 중지에 의해서 기간의 진행도 정지하게 됩니다. 절차 외 소송의 절차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된 경우에도 원고가 재차 그 소송의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소송 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원고는 중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41조 준용,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에 따른 책임자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 중이 법은 각각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이 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중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채권 관로 열고 그 원인 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을 제외한다. 제18조 제1호에 있어서도 같다. 관로 닫고이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은 어, 제한채권의액기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으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중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호 중 상법 제776조 제1항은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2항으로 같은 법 제18조 제1호 중 상법 제770조 제1항은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상법 제769조 각호 외의 부분단서 또는 제773조 각호의 사유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경우로 같은 법 제53조 중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분류들은그 내용으로 같은 법 제56조 중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과는 그 내용으로 같은 법 제57조 제2항 중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내용으로 같은 법제 6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 책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은 다음 사항을로 본다. 제42조 준용 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필요한,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을 정한다. 유료임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절차는. 이법 외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그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규칙에, 규칙으로 에규칙 정한다는 내용을 어,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어, 이상 유류저장부선의 유리, 어, 유리 책임제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유류저장부선의 책임제한 절차와 관련한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류 저장 부선 소유자의 책임 자한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즉시 항구 절차와 그 수력에 대해서 어,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상 제 3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